오늘은 좀 기대를, 기대 없이 왔습니다. 네, 기억할 뭐, 수 있어요? 뭐상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은 안 되네요. 오해도또올라가서되 긴장할 수도 있어요. 나 혼자 간다, 나올래? 나갈래? 네, 어, 언제 돼요? 나올 건데? 네, 뭐 불러주세요, 어, 어 진짜 불러줄게. 나와서 네, 불러주세요. 셋. 오케이, 나르치가 대상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. 날와이 오케이, 많이 안 찍어 봐서. 이렇게 정도 찍으면 되나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 이거 흔들면 안 되는구나. 야, 이런 거안 찍어 봐서. 네, 저희 고프로가 생겨서 네, 연말에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요. 네. 저 박군입니다. 네. 아, 저희 앞으로 이 카메라가 생겨서요. 아주 다양한 앵글에서 아, 재밌는 화면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의, 주의, 주의. 아, 예 여기 정문성 배우님시고요. 전 지금 연기 대상에 나와 있고 질투 앵글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. 여기서 보입 네,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음? A 이번에 보셨나요? 볼때 나왔어? 제 신입니다. 인사만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고준입니다. 고프로님. 괜찮아 사진 잘 나네. 아예 맞아요 맞아요. 쿠로코아마. 이상민 배우님도. 아 예. 강동원은 아니고 그 누구 머리지. 머리 괜찮아? 아, 예쁘세요. 아름답습니다. 어 아름다우세요? 선생님. 아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사다난했던 네, 네. 한해 잘 보내셨으면. 예,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마음 가벼운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잘 찍고 있어 아주. 아주 좋아. 우리가 이들 날 사탕물고 을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.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웃음> 네, 연기자 김병철입니다. 제가 2019년 k b s 연기대상에서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음, 음, 아, 아주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음, 이 상을 받은 의미를 잘 생각하고 아, 앞으로 더 좋은 아,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기적은 통한다.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된다. 진심이 통하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음, 개인적으로 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영광의 상을 또 저에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. 상이 독이 되지 않게 정말 앞으로도 1년, 5년, 10년, 20년 계속해서 진심을 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우리 스토리제이 소속사 사랑하는 많은 분들 정말 정말 한분한분 한분 호명은 다 못해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. 늘 가족같이 이유없이 제 곁에서 힘을 주시는 우리 소중한 보석상자 여러분들. 잊지않고 잊지않고 제가 연기이상으로 늘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마음껏 즐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